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늘은 코수술 2주차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2주하고 또한 이틀 정도 지난 모습인데 큰 붓기 같은 건 정말 많이 빠졌고 어, 처음 보는 사람들은 수술을 한걸모를 정도 로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원래 알던 사람은 당연히 코가 높아졌으니까 어, 되게 예쁘게 잘 됐다라는 말을 주변에 보시면은 저는 콧대가 나중에 정말 콤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콧대가 딱예쁘게 되어있고 직선 반버선코 모양으로 딱 여자들 여자들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코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이 잘 살고 있고 네. 저는 정말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만족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<웃음> 이게 콤, 너무 콤플렉스였는데